55만원 상당의 오큘러스 VR 기기를 전달하려는 축하의 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연 너무 상도로드 여기 보습니다 정게 1등 대상입니다. 목표는 130만원 상당이 전달이 됐습니다. 칭찬 축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스주국가정 월드 제작 컨테스트에서우수한성 고맙습니다. 계상관은 학생, 교체유수상세 학생이 참가를 해주고. 검정색이 있나아쉽네 네, 흰색이 계속 이뻤은 검정색 네, 그래도 검정색이라도 표블로다아부슬려 네. 아, 네. 어, 그랬어 아블로다 이가 뭐라고 하나 엄청 좋은데 이 있어 와 이런 것도 다줘 마우스도? 방히 줄이 근데 음. 줄이는 거 말고 보선 마우 써야 돼 네. 보선 마우도 써야 돼오 음. 좋은데? 충전기 음. 씨도 씨네 음나 엄청 좋겠다 누나가 노트북이 따로 사용하면 되나? 음. 필름제도 붙여야 돼어 붙여야 돼 어디? 붙잖아 어, 필름지여 이거? 응 근데 소음이 없고 좋아 원래 소음 있어? 응. 스킨도 다 따로 있네 음... 스킨도 다운받을 줄수 있는거같아 근데 이게 편하겠다 어, 이걸로 하자 음... 좋아하는 사이트 이거겠지 나는 이건데 이걸로만 해 일단 뭐라, 아, 편하게 쓴데.